11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로또는 미스터 트로트 탑 세븐 안성훈 박지현 진해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과 이에 대적하는 황금기사단 7인이 노래방 대결을 펼쳐 로또 당첨의 기회를 획득해 팬들에게 황금 굿즈를 선물하는 신개념 역조공 음악 예능입니다. 미스터로또는 노래로 로또 당첨의 기회를 획득하는 콘셉트에 맞게 특별히 선발된 각팀 45인이 팬들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스페셜 황금 굿즈를 선물합니다. 노래방 대결에서 이긴 승자만이 자신의 굿즈를 팬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스터 로또 런칭과 함께 명불허전 국민 MC 김성주와 부미, 2MC로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주는 미스터트로던 멤버들과 사랑의 콜센터를 즐겁게 만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탑세븐 멤버들과 추억도 많고 감동도 있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뽑힌 시즌2 트롯 전사들은 시청자분들께 또 어떤 즐거움을 드릴지 어떤 추억을 만들어갈지 기대가 많이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롭게 달라진 기획과 노력으로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목요일 밤을 또한번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다 라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붐은 최고의 호흡이라고 생각하는 성주 형님과 다시 한번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 또미스터트로트 멤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또한번 영광입니다 라며 기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미스터트로트 멤버들이 최고의 무대를 펼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하는 mc가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믿고 보는 최강콤비 김성주와 보미 미스터트로트 탑세븐과 함께 목요일 밤 안방극장에 넘치는 흥 즐거운 웃음 행복한 팬사랑 기호강 무대를 선사합니다 이와 함께 미스터로또 에서만 볼수 있는 큐티 섹시 코믹 감동 넘치는 스페셜 유닛 무대가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스터트롯2 탑세븐과 노래 대결을 펼칠 황금기사단 7위는 누구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스터트롯2 탑세븐과 화제의 참가자들은 현재 곧 있을 미스터트롯2 콘서트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